행사 현장입니다. 연차가 좀 쌓이다 보니까 무대 이제 담당하시는 감독님들, 음향 감독님, 연출 감독님 다 이제 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애들 이다 텐션이 높아졌어요. 유대감이라고 하죠. 안산 뜰기 나오는 그래서 신나게 했습니다. 음, 오랜만에 와서 무대 했는데 공연장에 그 오랜만에 오니까 참 기분이 좀 묘했고. 근데 아쉬운 건 이제 현장에. 꽉꽉 채워주시는 이제 팬분들에 오실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생중계로라도 무대 즐기는 거 보여드릴 수 있는 게참 사실 요즘은 뭔가 딱히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고민할 시간도 없이 그 정해진 스케줄들을 헤쳐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 스케줄 할때 지금 잘까 말까? 요이정 지금 자면 얼굴 부을 텐데 잘까? 너무 피곤한데 말까? 머리를 올릴까 내릴까? 아, 오늘은 올라간 데는 고그 내려온 데도 있죠 밥을 먹을까 말까도 고민했는데 밥은 먹는 걸로 아, 지두 그릇 싹 먹었어요 펩시로 가시죠? 제가 한 시간 있다 연락드릴게요 있다, 이거 어때요? 별로예요? 오 어, 이거 유명한 그 디노의 눈썹왕경!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디노가 <웃음> 그 눈썹 귀여워 아, 뭔가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음, 그쵸? 음, 잘 어울리네 <웃음> 이번 활동에 헤어밴드를 처음으로 껴봤어요 헤어밴드를 원래 안꼈다가 반응이 좋아서 좋더라고요 음. 이거 약간 좀 특이한 스타일 어때요? 저는 이런 큰 귀걸이가 잘안 어울려서 잘안 차거든요 항상 재미로 이렇게 차봐요 <웃음>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구나 사령분들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같이 무 있었으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그러니깐요, 더 아쉬워요. 이번 무대는 다 같이 즐기고 저희가 심지어 응원법을 재밌게 만들라고 생각하세요라 아, 아, 아, 귀걸이 진짜 예쁘다. 귀걸이가 예쁘다고 한 내가 고른 거다니, 일단. 아, 귀걸이한테 얘기한 거야? 아,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온라인 쇼케이스. 야, <네. 네. 저희도 사실 해보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어때요? 이렇게라도 보니까 좋죠? 아, 좋대요. 안 좋으시다. 아, 그래요? 직접 보고. 아, 잘못 들었데 진짜 보고 싶어 아, 그래요? 사실 저희도 그래요. 너무 늘고 그래요, 진짜. 헤시 이행시, 시, 시장. 헤팝팝 퍽, 퍽, 퍽, 꿈, 꿈, 꿈, 꿈, 꿈. 이행 스크. 시, 시, 시, 시, 시, 시, 씩 워낙 했었어요 아, 아, 아 그러니까. 생각 아 했는데 역시 쿱스 씨. 오지 마시네요. 진짜 행아 씨가 뭔지 쿱스 씨가 보여줄아요 케? 케? 케? 하나, 둘, 셋. 케. 계속해서 보고 싶네요 아. 너어가다리 <놀들이> 아, 진짜 추아잘 <놀들이> <진짜 놀들이> <초약, 초약, 놀라> 가. 진짜, 아 진짜 진짜. 잘 가. 내가 진짜 추아 안녕 우리들의 리더. 너너테씩왜이 씩이야? 어? 괜히, 어, 어, <웃음> 어, 괜히 <웃음> <괜, 웃음> <괜 웃음> 민망하니까. 승, 승, <웃음> 승행설, <승, 웃음> 어? 철, 철없는 승철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형 무언해, 무언해 아빠. 아 맞다 미안해요. 펩 시. 패션스타가 되고 싶어요. 패션스타예요. 시원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내가 응. 항상 대화식이야 성의의 반성은 아, 전을 있어 아, 운 <웃음> 행시 찍을까... 음... 못하겠어 어려워. 나 한번 해 줘. 나 그냥 해 보고 싶어. 젓갈아 어... 젓, <웃음> 젓갈 먹고 싶다. 갑짠데? 락볶이팔타야부채뚝 뚝섬 유원지에서 먹어야지. <웃음> <웃음> 오케이.